2000년 전베드네의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준하셨네.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. 2000년 전 베드레의 마구간에서 우리를 위해 구준하셨네. 빛이 되신 주,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추시네. 죄와 사망 원색깨 흘리시로 아비 예수다셨네. 영양자 페르에 마루칸에서 우리를 위해 꾸준하셨네 온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네 황탐한 세상에 빛이 되신 주 어두운 내마음을 비추시네 죄와 사망 권세 깨드리시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대 식구세주 사냥